은이 정수 본유나 그러나 정은 비록 본래 있으나 근결을 열지 못하며 체는 진실로 이루짐이 없으나 용을 마침내 바라지 못할세. 그러니까 능음, 순응음 본정은 자성 본정은 비록 본래부터 일체중생이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일체 중생들은 번외의 혹결 육근의 결박 육근의 결박이 있어가지고 그 육근의 결박을 열지 못했으며 열지 못했다는 말은 풀지를 못했으며 결박을 풀어야 어, 능헌본정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걸 결박을 풀지 못했으며 체는 비록 체는 진실로 이그러짐이 없으나 본체는 열애장성의 본체는 진실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지만 은 이그러짐이 없단 말은 하나도 손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지만 은 그러나 그 작용을 마침내 발휘하지 못할세 이 마음 열애장체열애장체성의 여래장체, 묘한 요용을 마침내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그로말며마 당기가 개입하기를 생각하여 하옥에 비유하여 문을 구하며 당기라고 하는 것은 안니입니다 바로 해당한 근기. 당기가 안하이 말이죠. 개입하기를 개합하여 들어가기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순응음 본정 열애장 최성에 거기에 합치가 되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생각해가지고 아나니 그사건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하옥 비유 하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가 천왕이 나라 임금이 하옥을 하사했는데 하옥을 하사했지만 은 거기에 들어가는 문을 몰라서 못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 비유로 부처님께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천왕이 에 하사한. 여산자 비유를 했지요. 하옥 비유. 사권에 나옵니다. 등엄경 사권에. 나라 임금이, 임금이 바로 천왕이라, 천자 임금께서 그 공신에게, 지금 말하면 아난이나 모두 부처님 제자를 공신에다 비유한 거죠. 친하들에게. 친하들에게 그 좋은 저택, 하옥을 화려한 집을 하사해주는 것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어느 문을 통해서 들어갈지를 모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비유를 했죠. 그래서 하옥에다가 비유를 하여 들어갈 문호를 문을 구하며 그러니까 이 순응함 사마타 비밀 간조의 법문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수행방법을, 수행방법은 바로 산마제죠. 산마제의 법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애께서는 결정을 보여서 그을가르키고 결박, 육근의 결박을 밝히셨다. 명절이셨다. 결정이라서는, 어, 전번에 어제 말했던, 오전에 말했던 그이 결정, 이 결정, 결정적인 틀림없는 그, 어, 아까 말하는 저의 열애밀인 수직요우수정요우가 바로 결정적인 법인데, 결정적인 이 결정이라고 이 결정이라 하이도 하고, 이 결정이라 하이도 하고, 능험경에. 달리 말하면 이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 결정적인 그런 가장 중요한 뜻. 도를 닦을 때두 가지는 필히 아주 결정적인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 첫째는, 어 이것이죠. 인지심이 역과지각과 유동유위 같은가 다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어, 번뇌의 근본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풀어서 좀쓴 거예요. 경문대로, 그대로 다쓰면 좀, 글자는 줄어지는데,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실까 해가지고, 이 결정은 부처님께서 도를 닦아서 들어가는데, 두 가지 그 가장, 어, 중요한 의미를, 두 가지 대의를, 그러니까 두 가지 결정된 그런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첫째는 인지, 어, 인지의 마음이, 인지라는 처음 원인, 처음에 닦을 때의 마음을, 첫 출발을 인지라고 말합니다. 성불할 때를 과지라고 하고, 인지의 마음이 처음에 발심 수행하는 그 마음이 과지의 깨달음과 성불할 때 부처님의 그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알아야 한다 이거죠. 알아야 할 것. 그것이 첫 번째 제1의 결정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설명을 하시기를 처음 인지해서 생멸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불생물멸, 불생멸의 과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처음에 불생멸의 마음을 가지고 닦아야 나중에 부처님의 불생멸의 열반 청멸의 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생멸심으로 닦으라는 거예요. 허명자조 해야 되지. 신신명에 가장 중요한 것은 허명자조죠. 허명자조를 해야 되니까. 신신명에 장난 방법은 이두 구절에 다 나와 있죠. 지도는 문난이라 유연 간택이니, 단막 징해하면 통연 병백이라고 하는 것은 벽두의 그 친심의, 진심이란 것이 바로 처음에 초발심 하는 친심만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친심명에서 친심이란 것은 차원이 높은 고차원적인 그런 열애장심이라 바로. 그러니까 밑에 가서 진심을 설명할 때 믿는 마음, 진심 불의요, 불의가 진심이라이 믿는 마음, 이진심은 불의법문이라 바로 유마경의 불의와 같은 거죠. 불의가 바로 진심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말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교 신앙하는 그런 진심하고는 다르죠. 그 신심의 본체가 바로 지도죠. 지도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이 없다. 다만, 취사, 간택, 분별심만을 떠나면, 분별심이 가장, 어 맞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래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 이제, 종말에 가가지는 허명자조 불로심력이란 말을 했죠. 비고 밖에 스스로 비친다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부담이나 신경을 써서, 닦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정신을 긴장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거든. 벌써 제2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건 생멸심이라. 그냥 제1념으로 하는 것은, 어, 괜찮지만 제2념이 발작할 때는 벌써 생멸, 분별심이거든. 유식 종에서 유식론에 이런 게 나오죠. 제1념하고 제2념하고. 제2념은 벌써 마음의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2념은 분별에 떨어지고 제1념은 그대로 순수한 것을 말한 거니까 제1념, 초학자는 제1념이라도 잘 간직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제1념으로만 바꾸면은 심력을 수그럽게 하지 않죠. 자연스럽게 본연 그대로 청정 본연한 그대로, 어, 닦는 거죠. 그래서 푸르나가 묻기를 청정 본연하다면 어찌하여 산화대지가 갑자기 나왔습니까? 문화월생 산화대지 그런 말을 물었죠. 그게 이제 이 결정 가운데 인지의 마음이 과지의 각과 같은가 다른가를 잘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생멸심을 가지고 닦아서는 되지 않고 처음부터 불생멸심으로 닦아야 된다. 두 번째 가서는 번외의 근본을 살펴알아야할 것. 번외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번외의 근본이 육군에 있다고 했죠. 열반의 근본이 바로 육군이고 또 생사 번외의 근본도 육군이라고 했죠. 육군에 두 가지가 다 메여있다고. 육근이 바로 식으로 보면 칠식팔식이거든. 그근이라고 하는 것이 칠식이지, 근이라고 하는 것이 열의 청정각과 부직불리한, 비일비리한 팔식 자체가 바로 근성입니다. 아타나식. 아타나식을, 아타나식을 여서 근으로 본 거예요, 근. 아, 아타나식은 죄팔식 아니오? 아네아식, 아리아식, 아타나식 전부 다제팔식이거든 이거 이제 식 가운데, 팔식 가운데 제일 분별을 제일 많이 하는 분별 성능이 제일 강한 것이 뭐냐? 제육식 그 다음에 제칠식 그리고 전오식하고 제팔식은 분별이 약해요. 비교적 약하지. 그래서 제팔식은 분별심이 좀 약한데 그, 그 자체는 진여의 열애장과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아서 진여의 열애장은 하나의 그 본각으로 볼 수가 있죠 열애장 속에 본각과 불각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자리를 이제 가리켜서 그 자리를 어, 여기서 근이라고 한 거죠 거기서 생사 회의 근본도 육근에 있고 또 해탈 열반의 근본도 육근에 있다해서 육근을 근을 가르쳐서 결박을 밝혔다. 육근이 맺혀가지고 여섯 가지 그 결박을 풀어야 된다는 것을 말했죠. 최체는 그 결박이 동결 정결.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결박이고 마음이 고요하는 것도 <웃음> 결박이란거 거죠. 육결을 이제 저 밑에 육근에서 말합니다. 육근의 결박을 가령 문근에 대해서도 첫째는 동결. 그 다음에 정결. 그 다음에 문결. 이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마, 말했죠. 그 다음에 갓절, 공절, 그 다음에 멸절. 이건 관세음보살, 이건 원통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관세음보살의 초업 문중에 인류 방소하여 소집이 기적에 동정 이상의 조연 불생하며 여시점증하여 분소문이 지나고 또그 다음에 각소각이 공하고 뭐 공소공이 멸하고 생멸이 기멸에 정멸이 현전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 전부 다요 여섯 가지 육절을 푸는 방법.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만, 간단히 지금 설명하겠어요.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나는 소리가 시끄럽게 노동하는 그것을 귀로 들을 때 소리에 따라 결물생심 하듯이 어, 소, 소리에 따라서 분별심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이제 동결이라고 하고 또 소리가 있다가 사라지는 그것도 하나 성진이니까 그것도 전결이라고 하죠. 이건 성진하고 직결된 공결, 정결한 성진과 관련된 결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결은 이 소리를 듣는, 들으면서 분별심을 떼가지고 거기에 맺혀있는 결박은 문결이고, 여기까지 초월하면은 아공지를 터득한 아라한이 되죠. 문결까지는. 문결까지 끊으면은, 아, 이게 이제 아공지를 터득한 인공.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법공이죠. 아공, 법공. 여기는 구공, 삼공으로 배대하면 여섯 번째 멸지는 바로 구공이라. 각결 공결한 그것을 이제 아공 지혜를 얻어가지고 나름대로 아는 깨달음이 걸려 있으면은. 소지장이 되죠. 번외장은 떠났지만 은 소지장이 있어요. 여기까지 문결까지 해결하면 번외장을 떠나고 여기 이제 각결 공결 같은 것 이런 걸 떠나게 되어야 소지장을 떠나요. 소지장이 법이죠. 소지의 법. 그 다음에 멸결은 여러 생멸의 모든 법을 다 총괄적으로 말할 때생멸이 기멸이라고 하는 그 생멸 제법을 별결이라고 본 거죠. 그걸 다 떠나야 완전히 이제 아공, 법공, 구공, 그 해탈을 얻는다고 하는 거기에 의해서 정력소는 중점적으로 밝혔죠. 그 결박입니다. 육근이 육지 내 맺혀 있는 것도 결박이고, 또한 육식과 어울려서 분별심을 잘 일으키는 것이 다 결박이죠. 어중에 열 수량은, 그 가운데 수량을 나열한 것은 소위 연기 선원이요. 더그 가장 원만한 것을 그로 하여금, 그는 안한으로 하여금 원만한 것을 선택하려고 한 거란 말이죠. 그 말은 이제, 어, 처음에, 저 밑에 보면은 사권에 육근 공덕을 말했죠. 1200 공덕, 800 공덕. 눈이 아무리 멀리 보아도 800 공덕 뺏기 안 된다 했죠. 뒤를 못 보고 좌우도 3분의 1 뺏기 못 보니까. 눈하고, 또, 거 이제, 이 친근하고, 몸하고, 안근, 친근, 또 비근. 이것은 800 공덕이고, 귀하고, 의식하고 설근만 1200이죠. 그렇게 해서 수량을 다열한 것은 그 그러니까 1200이 세 개가 있지만 은세개 중에 이근이 가장 좋은 거죠. 밑에 보면 은 그게 설명이 다 나옵니다. 이거하고 비근은 어 모두가 800공도. 그 다음에, 이근하고, 또, 설근하고. 이것만이 1200이죠. 이렇게 해서 수량을, 그 밑에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수량을 나열한 거. 그러니까, 800 공덕에 의해서 닦는 것보다는 1200 공덕에 의해서 닦는 게 낫죠. 그러나, 이세 가지를 또 본다면은, 의근도 분별심이 많고, 요 설근도 자꾸 철을 날롱날롱 해가지고 요동하고, 이것도 분별심이 많고, 이근만이 요동함이 없고, 가장, 어, 낫다고 하는 것을 저기서 밝혔습니다. 저 밑에 사권에 정맥소에서는 저, 저 밑에, 옆에다 적어 놓은 것은 바로 그거요. 밑에 추 남지랑 은 21권, 어, 20권이나 21권 그쪽에 가서 설명한 거요. 이 책은 없겠네요. 이 상권에는 지금 없죠. 상권에는 아직까지 육군 공덕만 나오죠. 상권에서는 20권에 육군 공덕이 1200이니 800이니 끝부분에 나오죠. <웃음> 그다음에 저 밑에 남진에 대해서는 하권에 나옵니다. 100, 1326페이지에서 저 밑에 <웃음> 1300 에, 35페이지까지 이 책의 끝부분이 육근공덕을 설명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원만한 것을 선택 개라 말이죠. 비근이나 어, 또는 친근이나 설근이나 의근은 원만치 못하다. 육근 중에 귀의자 귀의 근이 가장 원만하다는 것을 재미있게 밝혔죠. 자세한 것은 거기 가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추 남진은 소위 명기 가진이라 남진이라고 남진은 남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 안이 비설 신의 육근이 색성향 미촉 육진을 잡아서 어, 보고 듣고 맛보고. 여러 가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을 낸다고 하는 것을 밝힌 거죠. 그런데 진을 잡아서 근이 어, 보거나 듣거나 그러니까 견각질을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추궁한 것은, 그걸 따지고 밝히는 그것은 그건 2 1권 초에 나옵니다. 육군 설명할 때. 소위 명기 가진이라서 그 가위 다할 수 있음을 밝히는 바라 다한당하서는 허망한 그만결을다 제거할 수 있다는 그 원리를 밝힌 거란 말이에요 육근이 육진을 잡아서 육진에 의해서 어 분별을 냈기 때문에 그 분별은 수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 제거할 수 있다는 것, 만결을 다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할수 있다. 가진이라는 말은 어, 육근의 만결을 이런 뜻으로 가진이라고 했죠. 주권의 망한 결박을, 번외의 결박을 가히 다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 다음에 이 단멸직은, 단멸인가 의심한 직은. 그게 이제, 어, 사건까지, 사건에 나오는 말들이죠. <웃음> 단멸한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으면 그것도 없어질 거고 또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떤 경계를 대해야만 분별이 나고 경계가 없을 때는 분별도 나지 않고 어느 때는 생각이 나다가 어느 때는 생각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을 상주한 것으로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죠. 여래장묘지여성 무슨 어 암마라식 대원경지 불성 그런 칠상주과가 사실은 의문이 있습니다 하고 물었죠. 단멸이라고 안하는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멸한다고 의심을 한지 의심하는 것이 바로 안안입니다. 그럴 때는 종을 쳐서 그 불멸함을, 단멸이 아니고 상주 불멸한 도리를 체험했고 나우라 치켜서종친게 나오죠. 등엄경 사권 끝부분에 나우라가 종을 치니까 아나을 불러가지고 네가 종소리를 듣느냐 예, 듣습니다. 나중에 종소리가 사라진 다음에 또 종소리를 듣느냐 하니까 못 듣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또 나우라가 또 종을 쳤죠. 종을 치니까, 너 지금 어, 그 소리를 듣느냐, 소리가 있느냐 하니까 예 있습니다. 나중에 소리가 사라진 다음에 부처님이 또 묻기를 소리가 지금 있느냐 하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있고 없는 것을 물었지. 그러면 너, 너 안하니 답을 할 때. 아까 소리가 있을 때는 듣는다 하고 소리가 없을 때는 못 듣는다고 하니 그 말은 틀렸다 이거요. 소리가 날 때는 소리가 있다고 하고 소리가 사라질 때는, 사라질 때는 소리가 없다고 그렇게 답을 한 것은 맞지만 소리가 없다 해서 듣는 것까지 없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건 잘못 본 착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소리가 생겼을 때도 듣는 것은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소리가 없어진다 해서 듣는 것이 아주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소리 있고 없는 데는 듣, 듣는 그 마음자리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소리만 있다 없다 생멸할 뿐이지 듣는 문성은 생멸이 아니다 그래서 단멸이 아니라고 밝혔죠 비단 그뿐 아니라 방아찢는 것도 비교를 했죠. 꿈속에 깊은 잠속에 방아를 찢는데 방아찢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집사람 보고 꿈에는 방아찢는 그 소리를 나무나 돌이나 어떤 북소리로 착각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자기 집사람 보고 내가 꿈속에는 방아찢는 소리를 나무나 돌이나 북소리로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나무소리 돌소리로. 꿈을 깨고 보니까 옆에서 방아찢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잠잘 때도 꿈속에도 지 말하면 소리를 듣는 것은 그대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비단 잠잘 때 꿈속에서만 그 소리를 듣는 그것이 그대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목숨이 끊어져서 몸이 죽은 다음에도 그건 그대로 존재한다고 말했죠. 부처님 말씀에, 그게 이제 단멸을 의심하는 직은 총을 쳐서 그것이 단멸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 징험해서 <웃음> 안한으로 하여금 그 도리를 알게 했다, 이 말이죠. 바사이광, 것이 이제 항아 강문을 본 것도 나오죠. 제 2권에. 어려서 본 것하고 또 소년 시절에 본 것하고 늙어서 본 것하고 항하가 달라짐이 없는 것처럼 그 그때 그본 것이나 그 다음에 본 것이나 늙어서 본 것이나 별로 달라짐이 없다는 것 그래서 사생취생하는 후에도 몸을 버리고 다시 다른 몸으로 바꾼다 해도 그 보는 것도 어 변함이 없이 항상 개연성그 자체도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죠 그것도 사실은 단열이라고 의아심을 품는 것을 근본적으로 원천 봉쇄하는 말이죠. 이 벼루직 따로 있다고 의심을 한직간 부처님을 나타내서 여러 치방제불이 나와가지고 그 다른 방법이 없음을, 타가 없음을 증명하였도다. 안나니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수행방법에는 육근에 의해서 수행방법 외에도 그보다 더 좋은 법이 따로 있을 거라고, 따로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할 때는 한직은 육근에 의해서 닦는 것 외에는 다른 법이 없다는 것을 치방예불이 나타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제불까지다 오체에서 광명을 놓아가지고 그 증명을 한게나오요 그건 오권에 나옵니다. 오권에. 그래서 부처님을 나타내서 이 부처님은 지방제불이 나타나가지고 그 다른 법이 없는 것을 증명했단 말이에요. 결국에 생사를 계속하는 것도 육근의 결박이고 생사를 벗어나서 해탈을 얻는 것도 육군이란 말이 나오지요. 오건의 지방 재불들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